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 성경은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니 신령한 세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요. 홍해바다를 건넌 것을 구원을 얻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본문 말씀 있는 것이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를 먹고 신령한 세례를 받아서 신령한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자, 신령한 음식과 식물과 신령한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결국에는 멸망 당한 사람들의 종류가 나오는데 우리하고 너무 너무 친근하고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요새 지금. 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방역체계를 가동을 해서 남의 나라에서 이웃나라에서 일하는 그 사건은 이웃나라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일이기도 하고 우리 형제 가족 우리 민족 그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바이러스 질병의 종류마다 들짐승이나 혹은 곤충을 통해서 인간에게 전파가 되는데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박취를 통해서 전염이 된다고 합니다 래위기 11장 1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 주세요 레위기 11장 19절 신명기 14장 18절을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 봅시다 레위 기 11장 19절 <웃음> 시작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중이라 무엇은 응. 안될 것이 구약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8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중이라 1과 응. 황세종료와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고니 예. 박지 이런 것들도 나오고 신명기 14장 18절 학과 황세종료와 대승과 박주명 예,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어, 중요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냥 바이러스가 아니고 계속해서 변종으로 변질되고 다양한 색깔로 다양한 방식으로 변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는 그 폐렴이 원인 제공자가 박쥐인데 중국 사람들은 박쥐를 먹는데요 샤오미 샤오미 박쥐 혹시 먹어 봤어 제가 한국말로 아니오 그랬어요 네. <웃음> 정월 주사 박채먹어봤어 잘해준다니까 있는 그대로 혈주가 이야기해 성경을 안 읽고 나서 물어봐야 되는데 읽고 나서 물어보니까 아니요 그러네 네. 중국사람은 박채를 먹어요 중국에 가면 중국 수담이 이런 것이 있어요 책상과 글상 빼놓고는 무조건 다 먹는다 <웃음> 책글상 빼놓고는 다 먹는다 우한표렴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박제예요 이 박제를 중국 사람은 어떻게 먹느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박제를 날로 회를 쳐서 먹는다 구워서도 먹고 튀겨서도 먹고 왜 책상 골장이 아니니까 사람도 잡아먹는 데도 있어요 저도 간접적으로 누구한테 들었는데 중국에 배낭여행 간 사람들이 행방불명된 곳이 정말 많고요 그렇대요 특히 대만에서 중국하고 대만하고 사이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은 것 같기도 하는데 대만에서 중국을 여행을 가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작게는 300명에서 몇천 명이 몇 천명이 넘는데요몇 년이 지났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요 자 그러면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박치를 통해서 전염이 됐는데 급성호흡기 있죠 사스 중동호흡기 중국은 메르스 그 모든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박쥐라는 거예요. 방금. 낙타를 통해서 오는 것도 있지만 원인은 박쥐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박쥐는 원인 제공자가 되어서 바이러스를 옮기고도 불구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도 박쥐는 안 죽고 여전히 살아남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인터넷에 싹싹 다 뒤져 봤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박쥐라는 동물은 다른 동물이나 생물보다도 체온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온이 높기 때문에 날개짓을 해서 체온을 유지시키고 오랫동안 지나오면서 적응력이 생겨버린 거예요 날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데 몸에서 나는 열을 날개를 통해서 식히면서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면역력이 강화지다는 거예요 다른 포유류보다도 2, 3도가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온이 되면 열이 올라가면 바이러스가 활동이 좀 떨어지고 백혈구가 막 활성화가 되는데 남에게 이 질병을 옮기면서도 이 박체는 살아남은 거예요. 인간이 포함된 포유류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가 체내로 침투를 하게 되면 인터페론이라는 항바이러스가 만들어지고 소위 단백질이 한 종류인데 이것이 만들어지면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서 번지는 것을 그, 어, 분열을 억제하고 그리고 그 분열을 막아주면서 우리 몸이 건강하게 유지하게 하는데 보통 상처난 사람이나 어떤 감염이 생기면 그 바이러스가 몸에서 막 활성화된대요. 염증이 생기거나 우리 몸 안에 위염이나 간염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바이러스가 그쪽으로 침투를 해서 염증이 더 생기고 더 활성화되고 그러면 이제 죽게 될 수도 있어요. 세계환경보건기구에서 연구를 했는데 전세계 포유류 754종을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바이러스가 586종의 바이러스가 있고 어떤 동물이 바이러스를 제일 많이 보유했는가 알아보니까 설치류쥐 고슴도치 뭐 이런 것들 설치류가 183종으로 1위고 그 2위는 박쥐 156종 근데 쥐는 수명이 2년에서 혹은 4년밖에 안 되는데 박쥐는 20년을 산대요. 20년 동안 살면서 날개짓을 하면서 에너지도 있고 그러면서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이 다 생겨버린 거예요. 면역이 바이러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살고 남한테는 막 옮기면서 남은 죽는데도 자기는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래 살면서 바이러스를 막 전파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박쥐를 그럼 없애버렸으면 참 좋겠는데 박쥐를 없애면 어떻게 되느냐 생태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물 식물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영장류 인간을 비롯한 영장류두 번째는 박쥐가 정말 중요해요 박쥐가 없어서는 안될 박쥐 병균도 있지만 우리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해충을 많이 잡아놓는데 매일 하루에 적어도 3,000g씩 잡아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세번째는 볼 네번째는 균은 균인데 곰팡이균 곰팡이균도 우리 생태계에서 없어서 난안될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다섯번째는 정말 중요한 바닷속에 있는 플랑크 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이 박쥐가 왜 이렇게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느냐 박쥐는 매일 밤 평균 매일 밤 나가서 해충을 잡아먹는 대면니다 모기로 환산하면 하루에 한 마리가 박쥐 한 마리가 하루에 삼천마리 이상의 모기나 파리를 잡아먹는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태계에 있어서 이 박쥐만큼 중요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자 농사짓는데 해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박쥐들이 잡아먹는 거 벼멸구 해충 나방 메뚜기 예. 이런 것들을 박쥐가 집중적으로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박쥐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모기를 통해서 전염되는 것도 있죠 뭐 학질 뇌염 콜레라 이런 것들도, 뭐 장티푸스 이런 것들도 그런 생물들을 통해서 하는데, 자 그러면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 지금 막또 들어대면서 난리가 나고 면역 체계 연구되는 그런 것도 아직 안 만들어지고 막 정시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을 3월 9일 날 가려고 티켓팅을 다 해놓고 우리 그 팀들 몇 사람 했는데 아무리 대사관에 접촉을 해도 이게 제사관의 그 관광 비자 내정대가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잘 열리던 것이 왜 그런가 했더니 미국 측에서 아시안 사람들 미국에 들어온 것들 전부 다 차단했어요. 특히 중국 사람 아예 못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중국에 최근에 갔다 온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다, 중국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다못 들어가게 해놓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작년에 우리가 중국 가서 추방돼서 왔잖아요. 중국 도장이 찍혀 있어.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 관광 비자를 받아서 30일, 60일, 90일 혹은 1년 비자를 받으려고 그러는데도 비자 받을 수 있도록 이미 받을 수 없도록 다 차단해 버렸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데 아직 죽은 사람이 몇백 명 수준인데 미국은 지금 새로운 독감으로 해서 죽은 사람이 만 명씩 된대요 최근에 그거 이제 국가에서 쉬쉬하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줬어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새로운 또 다른 지역에서 독감이 또 발생을 해서 사람이 죽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겨야 되며 도대체 누가 이렇게 하는가 그거 간단해요 우리를 추방시켜서 그래 시진핑 우한 지역의 서계가 이거 시진핑이가 잘못했다고 막이릅니까 시진핑이가 죽여버린다고 사용시킨다고그 그래 지금 그렇게 하고 서로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했더니 적군이 쳐들어와서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서 서로 창으로 칼로 찔러 죽여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죽은 사건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하룻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확 쳐가지고 아수르에 몇 만이 죽었어요? 18만 5천명이 하룻밤에 다 전멸 됐어요 영국 대형 박물관에 가보니까요, 그게 흑사병으로 죽 흑사병. 흑사병으로 죽었다는 신뢰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병으로도 사용하시고, 설치료, 쥐나 고슴도치나 그런, 그런 동물들, 그런 식물들과 같고또 사용하고, 원숭이를 통해서, 낙타를 통해서, 박치를 통해서 그 외에도 수십세 만은 전염 병들었는데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약은 그림자이고 신약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고 보면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 애국에서 열 가지 재앙이 일어나가지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예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홍해바다를 통과해서 신뢰한 세례를 받아서 가난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 있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마냥 좋아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아할 것이 아니야 구원 받아서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고린도전서에 또 나오죠 신뢰와 은사를 맛보도 타락한 사람들이 부수히 많다 그들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선례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구원을 못 받는 이유가 뭐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내 눈에 있고 내 마음에 있고 내 말에 있고 내 신앙에 행위에 있어요 내행위에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위치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또내 안에 세상으로 향하는 의지도 있어요. 죄를 안 지려고 하는 의지도 있고 죄를 적극적으로 지으려고 하는 의지도 내 안에 있다니까. 면역이 떨어지면 세균에 감염돼서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도 면역이 탈진하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성령의 불세례가 있어도 네가 어느 한 순간에 약해지고 면역이 안돼 있으면 무너진다니까요. 그 모든 것은 다 구원과 관련이 돼 있어요. 천국 간증 지옥 간증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다 귀에 다갔도록 알고 또 알고 또 알고 체험하고 또 체험해도 한순간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보다 구원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장담할 수 없어요 구원 받고는 그 이후에 살아남아야 돼요 살아남아야 돼요 구원 받고는 그 다음에 적응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신합니까? 주님은 소위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하잖아요. 배신의 아이콘 아이콘 상징적인 인물 상징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구약에 배신의 아이콘 하면 누구예요? 고라, 다단, 아비람 족장들이에요. 족장, 그 족장들이 몇 명이냐? 250명이에요. 고라, 다단, 아비람을 빌던 한 족장들은 250명인데 그들이 누구냐? 레위지파예요 성전에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야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원망했어요 모세! 네가 우리 지도자를 하지마 하지마라니까 여기가 어디야 광야 아니야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시비 걸고 시비 걸고 시비 걸고 그러니까 열받아서 땅이 쫙갈려져가지고 땅이 산 채로 그들을 다 삼켜버렸어요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고라의 자손들은, 고라의 아들들은 남겨두신지 모르지만 고라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극률과 은혜의 표시로 남겨두었어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우리의 조상 별로 좋지 않아요. 우리의 조상, 우리의 기질 별로 좋지 않아요. 원망, 불평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음란할 수 있고 얼마든지 세상화될 수 있고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용증 체험해도 세상으로 갈수 있어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 제가 이번에 대한수동 갔는데 <웃음> 좀 오후에 저녁 늦게 갔어요 가면서 의정부에 이제 우리 한 30년 40년 지기 친구 장로님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내가 지금 마음이 답답하고 착잡하고 교회는 우리 교회가 가장 뜨겁게 하는데 개인적으로 내가 좀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주님께 깊은 기도를 좀 하고 싶어서 강원도 철원이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니까 벌써 한 12시, 1시, 2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장모님 잠자고 가라고 그러는데 아니야 나 지금 가야 돼 마음이 급해 근데 가다보니까 너무 졸려서 포천 쪽인가 포천 쪽에 가다가 사고날 뻔했어요 고속도로에서 도로가 많이 뚫렸더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사인을 하시고 그래서 내가 사인한 것 같아서 모텔은 안가고 호텔 괜찮은 호텔이 있나 해가지고 호텔에 갔어요 인터넷에 막 쳐가지고 하룻밤 잠자고 아침에 낮이 되면 가야 되겠다 해서 모텔이 아니고 호텔인데 거기 들어가서 이제 그 호텔 직원이 내짐 들어주고 해주는데 비교적 깨끗해요 모텔 기분이 안 나요 딱지도 못하고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누웠는데 갑자기 눈이 영이 확 열리더니 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있는 곳이 어딘지 아느냐? 주님 모르겠는데요. 잘 봐라. 쫙! 보여주는데, 그 호텔 전체, 그쪽 지역에 다 똥물이야, 똥물. 똥물이 차가지고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제래식 똥물이잖아요. 옛날에 시골에 가면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그런 화장실 변수도 있, 있지만 밭에 나가면 큰 화장실이 있어요 노천에 집집마다 있는 변들을 전부 갖 거기다 다 모아 다 모으면 그것 가지고 이제 밭에 채소 채소밭이나 그런 데다가 아무 데다 가서 이렇게 퍼서 그것이 이제 구름이 된다고 해 가지고 사람 인분을 가지고 이렇게 뿌리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지역에 똥물이 차오른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빨리 나가라 너한테 튀길지 모르니까 빨리 나가라 놀라가다고팍팍나가어 잠깐만 주님 샤워만 좀 하고요 땀 너무 나가지고요 얼른 샤워하고 애매한 호텔 비우면 하룻밤 몇 만원이야 그 집을 하고 아니 손님 벌써 나가시니까 아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요. 샤워만 얼른 나고, 뽀덕뽀덕해다 나와서요. 주님께서 그렇게 사인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힘들어도 좋은 환경이 있을 때도 좋지만, 그거는 겉모습이고, 실제는 영적으로는... 그런 모텔이라든지 여인숙이라든지 그런 곳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갔더니 딱딱한 바닥이야 딱딱한 바닥이야 손발이 얼마나 시려운지 거의 못 먹었잖아요 그러면서 기도원 해야지 그래서 산에 가지고 거기 바위 위에 암벽 위에 올라가지고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데 속상함, 괴로움, 답답함이 주님이 왜 교회를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주님의 교회를 세 성대를 왜 이렇게 숨기시냐고 글을 이렇게 올렸길래 그것도 또 감동을 받았어요 또 사모님이 또 글을 올리는 것도 감동을 받고 그래서 하, 근데 막 방언으로 막 그때 방언이 통역이 되면서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번에 여호수와 일장 5절, 6절, 7절, 8절, 9절 그 말씀을 뽑았는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극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는 그 말씀을 뽑았는데 그 말씀을 또막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난또 스트레스 받잖아요 <목소리> 말씀만 드리지 말고 봐달라니까요 보여달라니까요 나타내세요 나하고 야곱처럼 한번 싸워봅시다 죽을라고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하고 주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인도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고 보면 되는데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마냥 좋아할 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지만 모세는 신의 산까지 가서 신의 간섭 새 계명을 받아가지고 너희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어지니까 이제 가난 땅에 가서는 너희들이 직접 너희신 힘과 능력으로 가서 충복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믿음으로 버티고 시험과 유혹과 혼란과 모든 것을 다 버티고 버티고 버텼다면 가난 땅에 가서는 직접적으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고 했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동참을 해야 된다니까 서시대가 있는데 성전 건축하는데 성전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아니고 성전 이전하는데 여러분 이제 동참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렇게 쌓이 자꾸만 자꾸만 동참하는 마음이 자꾸만 생겨요 자 여러분 사도바울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좋아할 게 아니다 자 구원받은 다음에도 마귀는 노린다 출발하기 전에, 기도원 출발하기 전에, 오전에 의자 이렇게 오후에 이렇게 쇼파에서 이렇게, 이렇게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뭐가 아주 더러운 느낌이 내 코에 막 닿는 거예요. 아 이게 뭐야? 했더니, 뭐야? 눈을 떴는데? 눈을 떴는데 눈 떠진 게 아니야. 용이 열어진 거예요. 빨간 <웃음> 용 대가리가 용두한테 왔어 안 웃으시네 내가 이름이 뭐예요 김용두 목사잖아 대가리만 용대가리가 와가지고 용대가리가 용두한테 왔다니까 그러면서 알고 보니까 용대가리 뒤쪽은 등에서부터 꼬리까지는 완전히 난도질을 했어요 난도질을 했어 나와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할렐루야 그래도 아멘 크게 안 하시네 네. 두 성도가 아멘 앞서 할렐루야 네. 그 용이 화가 있는대로 나가지고 야! 성도들은 막앙을쓰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니까 이야 용의 몸에 다 난도질해서 꼬리까지 다박살내려고 대가리 하나만 남아 대가리 하나만 그 대가리가 와가지고 내배 와가지고 우리 집 바닥에 이렇게, 이렇게 바닥을 막 대가리만 넘어서 막 열받아가지고 이 대가리도 얼마 안 남았구나 대가리를 구워서 삶아 되나. 버려야 되나 부셔버려야 되나 예. 힘이 없어요 이제 예. 지쳐라 지쳐 힘이 빠져라 빠져 나한테 그 용이 내가 지치기를 원하고 힘이 빠지기를 원하고 슬럼프에 빠지기를 원하고 그러니, 이거 어떡해요. 그래서, 탁! 딱! 이라가지고 사모님, 나 가서 좀 기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기도로간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도 위험할 수 있어요. 왜? 신령하는 사람을 맛보고, 성령에 참여 안받 되고, 한번 삐침을 받고, 그런 사람들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도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성령받고 난그 다음에 은사받고 난 다음에 잘 되고 잘 되고 잘 돼서 범사의 형통하고 난 다음에 성전을 크게 잘 지고 난 다음에 영광으로 살아있고 시도한 영적인 능력이 있다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경계가 풀어지고 이만하면 됐다 이제 천국 갈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그러니까 빈틈이 생기면서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그런데그 마귀가 나한테 뭐라고 한줄 알아요? 야! 야이 새끼야 문화 그건 내거야 세상의 유행 그건 내거야 스포츠 내꺼야 영화 극장 사람들이 모임 다 내꺼야 무슨 소리 하는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아요 문화 여가생활 편한 위주의 삶 육체적인 삶그다 내가 그것 가지고 사람들이 오니까 믿음이 다 풀어지더라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안하고 철리하는 사람이 철리 안하고 놀러 다니고 세상의 유행에 따라가고 세상 문화를 맛을 보고 영화 극장 노래방 응? 이 모든 것들이 너희들의 믿음을 다 부셔버리고 깨버리더라 이 새끼야 너는 왜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기도하는데 너 좋아하는 거 운동 좋아하잖아 그거 해라니까 얼마나 소름 끼친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족 때문에 신앙이 깨져버린다는 구만 가정의 총 때문에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사랑, 난 사랑하는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런 가정을 맺게 해 주셨지만 그 안에도 사단이 욕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갈수 있다는구만. 여러분, 가정의 우선이에요? 하나님 우선이에요? 말은 그렇지, 말은. 야, 너 아파? 가지마, 교회 가지마. 아니, 귀신이, 귀신 옥둥버리 마귀가. 아기한 나한테 경고하는 거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 가르쳐 주는 거야 스포츠 좋아하는 것 때문에 여가활동 때문에 놀러 가는 것 때문에 영화 보는 것 때문에 극장 가는 것 때문에 노래하는 것 때문에 어? 세상의 유행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신앙이 팍팍 떨어지고 구원해서 막 미끄러지는 거예요 음.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그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어? 그러니까 이 두렵고 떨림이 한 번만 생기고 은혜 받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해야 된다니까요 누가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자기 점검 해야지 구원의 장애물이 어디서 만들어지냐 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내 안에서 내안에 컨트롤타워가 무너진 거예요 내신령이내 내 마음이 무너져서 생각이 무너지고 말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구원의 장애물이 생긴 거야 이제 내네 안에서 계속해서 한번 틈이 생기면 만들어져요 나를 파멸로 몰아가 누가 내육체의기질에 교회는 구원의 문인데 지금 광야화 같아요 출입을 해서 유월절전에서 구원받았고 신령한 세리를 받고 신령한 만나와 미추라이가 임하고 불쾌둥과 구름둥이 임하는데 그런데도 구원에 실패한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비상들이 여자들이 타락한 게 아니고 남자들이 이스라엘이 가는 길에 모압산당을 만들어 모압 여자들이 나체 쇼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런 여자들하고 간암을 해서 2만 3천 명이 죽었어요. 근데 지금 말이 간암이지 웬만한 것은 다음란으 지금 다 무너지잖아요.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에서 일반 사람들도 다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육적인 가늠도 가늠이지만 세상과 버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야고보서에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세상의 유행, 세상의 흐름, 세상에서 이렇게 하니까 돈 벌고 저렇게 하니까 돈 벌고 이렇게 하니까 돈 벌고 그르쳐주니까막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이 내 열정이 무너지고 사명이 무너지고 교족가 무너지고 자식들 키우다가 세상 유행 따라가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다가 취미생활 즐기다가 버림받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 출입해 놓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대로 찬송하다 천국 못 가면 개타 되는 거예요 지옥이 저기 가야지 네? 내가 기도원에서 만난 어떤 목사가 왔어요 혼자 있어서 참 좋았는데 좀 젊은 목사가 한 50대 초반 알고 보니까 다른 나라 성교사로 갔어요 성교사로 갔다가 아휴 박수하고 목사님 여기서 얼마나 계셨어요 아나 며칠 있었는데요 나는 죄를 많이 줘서 회개하러 왔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 사람 처음번에 내가 죄를 많이 줘서 회개하러 왔다고 그랬거든 요 먼저 오픈을 했어요 하, 목사님 쉬우신 분 같지 않습니다 아니 난 쉬워요 그때 그분이 이제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는데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이런 말 해도 될까요 왜 예, 무슨 말인데요 목사님을 보니까 내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생각이 든대 처음 보는 사람이 전날 밤은 80이 되신 은퇴하신 목사님이 우리 방을 찾아왔어요 밥 먹을 때도 내가 혹시 나 알아볼까봐 낙가무라 모자 있잖아요 그거 딱속한적 구석 에가지고 이렇게 먹고 이렇게. 고구마 훔쳐먹다 들통난 사람처럼 누가 알아볼까봐 이렇게 했는데 머리로 보면 우리 형님뻘 되는 목사님이 한번 오셔가지고아 목사님 혼자서 드세요 아우 예 목사님 제가 죄를 많이 지어서 혼자서 이렇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도 이 입이 문제야 우스갯소리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별말씀 보통분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저요 그냥 다른 사람이 목소리 깔면 나는 목소리 톤을 높여요 안녕하세요 <웃음> 약간 분수기가 있게 <웃음> 네. 자기를 낮춰야지 그뭐 그거 가지고 낮춰지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통성명하고 그것도 그 어르신이 또 우리 방에 또 왔어요 이야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한 분이 우리 방에 오셨는데 목사님 무슨 교회에요? 그래서 제가 네, 인천에 자, 조금만 교회합니다 교회 이름 뭐에요? 아예 그냥 아, 주님의 교회 뭐 말하면 바로 히도 벌치잖아요 주님 아, 주님 어쩌고 정확하게 다시 예, 주님 교회요? 또 물어봐 주님의 교회입니다 어떻게 하다 나를 자꾸 유도심문에서 어떻게 아니 목사님 제가 사실 성령 사회계라고 하곤 하는데 제가 많이 부족해서 30년 만에 얘기를 찾아왔는데 너무 많이 변했어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이런 생각합니까아 어, 그래요? 그런 능력이 줄질거 어떻게 생각하냐 사모님이 옛날에 매맨날 보면 뭐50몇년 동안 그폐결력 사기에다가 뭐 지하에다가 뭐레포트는 뭐, 똑같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들도 그런 체험을 못 했다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나. 한 시간 동안 안 가셔. 내가 이제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에 왔는데 자기가 새벽에 가서 철야 기도하는 스타일인데 더진한 인간이 와 가지고 밤새도록 하고 숙소에 들어오니까 들어오는 소리 듣고 이제 날 맞은 그때부터 이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제. 두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그러더니 목사님 내가 꼭 내가 주님의 귀에 한번 가보겠다고 나이 드신 분이 그러고 이제 오려고 하는데 그때 들어온 젊은 목사는 내 앞에서 막 펑펑 울기 시작해요 아니 선교사님이면서 목사님 왜 그러세요 목사님 저집 나온 지 가출한 지 20일 됐습니다 그게 도대체 뭐예요 왜왜왜 왜, 왜 가추를 하셨어요 전에 사명교회 할 때도 가추는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와, 와서 잠자기도 하고 며칠 있다가 기도 하고요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같이 기도하고 여기 막 회복이 되고 얼마나 할렐루야 하고 나중엔 사모도 데려오고 사명교회 때도 사모 데려오고 나중에 하다 하다 안 되니까 내 이빨이 썩었는데 이빨 치료하는 의사도 데려와요 의사도 기도를 하면 이빨 치료할 사람도 오고요 기도하면 사모님의 옷이 없어 가지고 겨울옷이 없어 가지고 그러는데 기도하니까 누가 투피스 의상실에서 고급 부상실에서 투피스 정장 두 벌씩 막 생기기도 하고요 기도하면 누가 은혜 받아 가지고 평화시에서 큰 가게 점프하는 신사복 바바리아고 정장 코트 하는 사람들이 소문두고 우리 사명교회로 오고 그랬어요 사명교회 사명교회는 거의 기도하다 죽을려고 했어요 기도, 22시간씩 기도했다니까 사모님 생각나지 교회에서 물린다 착착하고 기도하면 누가 금을 막 열돈씩 가져오기도 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밤새로 기도하 아침에 10시에 내려오다가 누가 하나 쓰러져서 보면 할머니하고 손주가 있는데 기도를 해주고 몸을 주물렀더니 얘가 살아나고요 알고보니까 금은방 주인이야 아들이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건을 만들어 가세요. 사건을 막 엮어, 엮어, 엮어. 엮어. 목회자의 한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목회자들은, 기도하면, 하나님 물질 주세요. 열심히 전도하면 하나님 물질 주신다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을 만나서 알고 보니까, 중국에서 추방당한 성교사야. 어떻게 해서 추방 됐냐 추방은 됐는데 자기 들끼리 모이는 또 외국인 성교회가 있는 거기서 예배드리는데 이 목사님이 헌금 들어오는 것을 훔쳤어 그렇대 헌금이 들어오는데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봉투에 손을 대서 훔쳤어요 훔치다 보니까 이게 버릇이 돼 가지고 근데 단임 목사님의 눈에 이게 보였어요 근데 쫓겨났어. 사모님도 이걸 알아. 몇 번씩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자기가 중국에서도 쫓겨나고, 한국에 와서 섬기던 교회에서도 쫓겨나니까, 목사님이 쫓겨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뭐야, 주벽이야, 도벽이야, 그게. 그, 그 말을 하면서, 목사 나도 피어난 애들는데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팍! 퐁퐁 울면서 내가 그래서, 휴지통을 하나. 그 앞에다 닦아 놓고, 우세요 울어요. 아유, 그런 일이 있었구만요. 이거 얼마나 힘드셨길래. 아유, 그러면서, 목사리 이제 우리 사모가 나한테 이혼하자고 합니다. 애가 벌써 스물 셋, 넷, 다섯인데, 나이가 그렇게 먹었는데도 목사님이 얘들은 몰라 하 눈물 을 펑펑 울면서 자기도 성령 사역을 한 사람이야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또 훔쳤다 그러니까 화장실 갈때 지가 가둬 사람 심리가 묘해 자유지가 에이, 그 앞에다 지갑 딱놓고내 앞에다, 내 탁자 위에다가 지갑 딱놓고 핸드폰도 딱놓고 화장실 갔 그리고 다틀어줬어요 그럼 여기서 얼마나 있다가 갈 거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 지금 금식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째 금식하고 있는데, 근데 그랬어요. 기도원에서 기도 좀, 방학 기도 좀 크게 하려고 그래도요, 내가 <웃음> 거기서 희한한 노래를 배웠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그걸 한번 불러 볼게요. <웃음> 이하고 들어 주세요. 400 어, 489장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웃음> 거룩하신 임재 앞에 고요하게 엎드려 주의 말씀 들으려고 기다리옵나이다 무슨 명령 내리셔도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드릴 한 선물은 아멘 뿐이옵니다 또 2절 주의 뜻에 불합당한 그 무엇이 있습니까? 좀 내용이 좀 부드럽지 않죠? 지금 명령하시면 청산하겠습니다 3절 주님 문에 받는 일에 장애물이 있으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처분하겠습니다 거리낌이 있으면 자복하겠습니다 지적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이건 헌신에 대한 찬송입니다. 헌신에 대한 찬송인데 그 옛날에 가곡인가요? 그왜 그러면 사랑하는 나의 아 아니지 그거 아니지 사랑하는 나의 고, 고향은 여러분 그 가곡 알죠? 네. 한번 불러볼게요. 나 나의 외식과 형식에 가죽을 벗기오며 정과 욕의 각을 떠서 육과 성별하 옵고 주의 피로 내장시서 내장탕. 단위에 놓습니다 태워 용기 되게 하사 흠향하여 주옵소서 흠향하여 주옵소서 아멘도 안하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절이 좀 특이해요 성경적인지 안지 믿어야 될지 가사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만년 전 당군께서 하나님께 나가 재단 쌓고 기도하여 이 나라 세웠으니 뭐 당군교도 아니에요 이것을 앞에서 하는데 그걸 따라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단군신화에 삼국유사에 보면 누가 지었어요 이련이라고 하는 중이 삼국유사를 만들어서 썼는데 곰하고 호랑이가 배일 동안 뭐 먹고? 쑥과 마늘을 먹으면 사람으로 바뀌어진다 해가지고 굴 속에서 있다가 나중에 호랑이는 거의 다 돼서 뛰쳐나가고 곰은 끝까지 참고 견뎌서 뭐로 바뀌었어요? 여자로 바뀌었어 여자로 바뀌어서 나중에 하늘에서 환웅이 내려와 가지고 환웅이 누구하고? 곰, 곰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난 자식이 뭐예요? 당군이야 근데 이 가사의 당군 당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당군이 나라 세웠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막 스트레스 받고 성질 나가지고. 그럼 우리가 홍익인간인가? 고의 응? 자손인가? 이게? 자, 여러분. 아무튼, 그래서 기도원 생활을 기도원에 더좀 있으려고 해도 못 있겠더라고요 그냥 그날 밤에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주시고 그래서 그냥 버태라 그냥 내려와 버렸어요 예, 토요일 새벽에 그냥 예. 자 이런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해도 고라 다단 아비람이 사람들이 지파장들이요족장들 어, 족장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로 가기를 원하는데 예수 그때 구원의 시대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넘어질 수 있는 것몇 가지가 있죠 홍해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도 있고 홍해바다까지 가기 전에 애굽 사람들처럼 열 가지 재앙에 빠져 죽은 사람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메뚜기, 흑암, 장자죽음 그열 가지 재양에 죽어있는 그 애국사람들을 보세요 지금 전세계로 지금 번지고 있는 이 전염병을 보시라고요 아주 독한 장결처럼 악질이 애국사람의 변질로 되고 있잖아요 번지고 있잖아요 그열 가지 재양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홍해바다에 건너야 돼요 근데 홍해바다를 건넜으면서 또 뭐가 있냐 광야에서 멸망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만나와 미추라기를 먹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심 속에 있고. 그러면서도 결정적일 때마다 뭐가 있냐? 우상숭배 하는거야. 심지어는 아론이 그 협박에 못 이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우상숭배에서 같이 동참하는거야. 그리고 무암녀들하고 또간음을 하는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이. 2만 3천 명에더 죽어가고. 주님을 시험하다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불뱀이 나타나서 날아다니는 불뱀이에요 이건 불평하는 사람에게 원망하는 사람에게 계속 모으는 거예요 주님을 시험하다가 또 원망하다가 어떻게 멸망하는 자에게 멸망을 당했다 그랬어요자 우리 앞에 새로운 시대로 가야 되는데 성령시대로 가야 되는데 아직도 내 안에 아직도 내 안에 원망과 불평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음란하고 싶은 음욕도 생기고요 세상의 유혹을 쫓아가는 일들이 생겨요 기도원에서 있다 보니까 음식이 부실하잖아요 음식 반찬 두 가지 국 하나 조그마한 양념 덩어리라도 있으면 내가 다 긁어서 먹었어요 내가 회개했다니까 여러분 음식 절대 남기지 마세요 많은 사람이 음식을 남기는데 어떤 음식을 남기느냐 했더니 국물만 조금 나 국물 국물 내가 사진에 올렸잖아요 밴드에 싹자기 먹을 만큼만 그리고 자기가 덜었으면 반드시 다 먹어야 돼 이거는 안 그러면 다 금식시켜야 돼요 얼마나 음식 하나하나가 아끼고 소중하게 다루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시대로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께서 이끄시고 예수님의 역사시대로 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의사소통이 잘 돼야 돼요 의사소통 자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잖아요 광화문에 태극기 부대 있잖아요 태극기 부대 태극기 부대도 막 일방적인 모임 이잖아요또 소초동에 가면 뭐가 있냐 촛불부대 촛불부대 그들도 막 진보 쪽에 보수 쪽에 그러니까 서로 서로 힘으로 막 밀어붙여서 일방통행을 하려고 일방통행을 아직도 보수는 진보를 인정하지 않고 진보는 보수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은 서로 서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잖아요 힘으로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앞을 내다볼 수 없으니까 그래요 앞을 내다볼 수 없고 분별할 힘이 없고 지금은 어떻게 또 가짜뉴스가 또 판을 쳐요 보수는 우리가 몇 백만명 모였다 진보는 또 우리는 또몇 백만명 모였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습능력을 길러야 돼요 학습능력 자 여러분. 출애금을 했고 구원받으려면 구원받고 난그 다음에 학습능력을 우리가 길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을 해도 이내 영혼의 이 말이 얼마나 유익한지 해가 되는지 내가 하는 말이 장난처럼 농담처럼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꽂히고 피스처럼이 말이 돌고 돌고 돌아서 여러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여러 사람을 기쁘게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왜? 내가 분별할 힘이 없으면 가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옳고 그른 것 구원과 관련해서 내 영혼이 내가 생각하고 마음먹고 움직이는 이 모든 것이 구원과 관련되어 있어요 생각해야 됩니다 같이 합시다 구원을 확신하고 학습하고 경험하자 자 이제 광야로 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예측을 못하다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선의다 무너졌어요 여러곳이 들어가서 정복전쟁을 해야 되는데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한 누네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 외에는 20대 이상 된 사람이 출입한 사람들 중에 다 죽었어요 중간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야다 극히 강하고 담대한 사람 더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뭐든지 할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시대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가난탕에 차지했다니까요 할렐루야 심지어는 모세까지도 도중에 사명이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모세까지도 당시의 시대정신은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고 긍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학습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없으면 나보다 더 영적이고 나보다 더 적극적이고 나보다 더 긍정적이고 나보다 또 항상 하나님영 함께 사는 사람을 그 사람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영적인 학습 능력을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외부에서 주님에게 오면 영적인 능력을 같이 공유하잖아요 시대의 흐름이 있고 시대의 정신이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항상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만나와 며칠하기를 먹었는데 불새로와 구름기둥, 불기둥을 항상 둘러싸여 있는데 결정적일 때마다 호떠리 짓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이거는 생각과 마음이 늘 엉뚱한 곳에 가 있는 사람이 었어요 예배 시간인데도 다른 곳에 핸드폰 만지고 딴데가 있어요 그냥 술렁술렁 가는 거야 주일날도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요? 몸은 성전에 있는데 생각과 마음은 다른 곳에 있어요 이건 뭐예요? 헛다리 집는 거야 왜? 내가 하고 있는 행위가 구원과 연결됐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게 주어진 삶이니까 그래서 구원 그이후는 강하고 담대하라 자기천금하고 자론으로는 처지지 말고 극히 담대하고 강하고 성령께서 하시는 거 할렐루야 우리 세계 1위 세계 1위 몇 가지가 있어요 자살률 세계 1위 두 번째 납태율 세계 1위 여관 모텔 숙식 이렇게 많은 거 세계 1위 술집 세계 1위 인터넷 매춘 세계 1위 인터넷을 통해서 음란물 접촉하는 것이 세계 1위야. 인터넷도 세계 1위고, 알코올 중독 세계 1위, 도박 중독 세계 1위. 지금 한국이 지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 여기 해당 안 됩니까? 예수를 강조하고 천국을 강조하고 지옥의 무서을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순종을 강조하고 헌신을 강조하는데도. 구원 못 받을 수 있다니까요. 이 모든 구원의 실패는요, 성역이 없어요. 목회자도 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목회자도 뭐 하나 훔쳤어. 훔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버릇이 돼. 가능도 버릇이 되고 음란도 버릇이 되고 인터넷 중독도 버릇이 되고 이거 적 기도 하는 것도 버릇이 되고요 기도 하는 것도 버릇이 되고 영통을 살지 않는 것도 버릇이 되고 남의 말하고 독한 창질 같은 말하는 것도 버릇이 돼요 습관이 돼요 그럼 우리가 그것과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나도 이겨야 되고 남도 이기게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적응해야 살아남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고라의 자손들은 남겨뒀어요 고라의 아들들 왜? 너희 조상 고라는 절렇게조주받 죽었는데 너희들은 살려둔다 깨달으라 너희들이 죽어야만 정신 차리겠느냐 너희들이 독한 질병에 전염병에 세상 전염병에 노출돼야 정신 차리겠느냐 고라의 자손들은 고라의 아들들은 막 부들부들 떨었어요 왜? 자기 본원 앞에서 땅이 갈라져서 죽었거든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고라의 자손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성막성전에 문지기로 해야 되다 문지기 반낮으로 문을 열고 닫고 문지기 노릇을 하는 거예요 누가? 고라의 아들들이 그들의 자손들이 계속 반차를 따라서 왜? 내게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기회는 문지기밖에 없다 문지기라도 할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일이 우리에게 추억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구원의 장애물은 누가 만드는 게 아니고 누가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악평을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구원의 장애물을 만들어요 내가 내 안에서 생기고 내 안에서 만들고 내가 내 생명을 파밀로 몰아가고 그래서 세상의 흐름 속에 빠져들어가면 안 돼요 믿습니까?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영책 체험을 많이 하는데도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서 이탈됐느냐 목표를 상실했어 목적을 잃어버렸어 너희들의 목적은 뭐냐 가난 땅 들어가는 것이다 너희들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의 산에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너희들의 목적은 뭐냐 가난 때문서땅뺏기 전쟁을 해야 된다 극기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이런 목적의식이 사라져버렸어요 왜? 음식 앞에, 여자 앞에, 원망과 불순종 앞에, 우상숭비 앞에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목표가 상실이 되는 그래서 구원받은 자리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습니까? 또 상처받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비웃고 욕하고 있습니까? 또 거기에 해당되고 있습니까? 누가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비난하고 이랬다 저랬 합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남들은 절대 그렇게 해서 남들을 그렇게 해서 안되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하고 다니는 안돼요 나도 그렇게 하면 안되고 남들도 그렇게 하면 안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도 기도했지만 주변에 있는 강국들 무슨 수로 우리가 이깁니까? 그강한 강한 나라들 다른 거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유명한 족장들이 이제 문지기가 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에 오면 어서 오세요 죽으로 들어가세요 어서 오세요 어저 사람이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요 자기 지위가 높든 안 높든 진짜 은혜 받는 사람은 나보다 더 못한 사람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라의 아들들이 살아남았어요 왜? 아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나는 죽어야 됨에도 마땅한데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고 여러분도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봉사는 교회에서 봉사할 때 유능한 봉사가 돼야 돼요 유능한 봉사 예. 유능한 봉사는 뭐냐 제대로 된 봉사를 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주님을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바르게 살때 유능한 봉사가 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올해 어떤 직분을 맡았습니까 올해 보니까 하여튼 조직 그 구성을 재구성해서 한번 해보라니까 불코는 사람도 있대 보니까 예. 전에는 불코세요 전도사님 불코세요 맨날 전사에만 내가 막 압력을 했는데 지금은 불 끄는 사람 되겠고요 평일날 불 끄는 사람 주일날 불 끄는 사람 평일날 문 열어주는 사람 주일날 문 열어주는 사람 하나님 자 마지막 말씀 하나님의 뜻은 뭐냐 세계보음화에요세계보음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세계를 성령의 불로 보음화 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례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남들도 구원받게 만들고 나도 구원받고 남들도 상처를 회복시키고 나도 상처받지 않고 남들도 희망을 주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해주고 나도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